한번 이제 해 볼게요 도전? 도전 네 도전. 예, 좋아요 좋아요 도전 이것도 시원해 보구나 괜히 시킨 것 같은데요 마우스가서도네 예, 도전 도전 X 제로 플러스 A X 플러스 P um, X X 제곱 플러스 um, E X 마이너스 uh, X 마이너스 b는 x 제곱 플러스 uh -huh. plus... 어. uh -huh. x 마이너스 약간 음 a는 어 uh -huh. B는, 기능... 음... 마이너스 2요. 네. 그리고, 일단 답은? 답은, 답은? 답은? 답은, <웃음> 답은... 네, 힘내요. 답은? 마이너스 1이요. <웃음> 네, 좋아요. 네. 답은 맞았어요. 그죠? 답은 네. 가볍게 맞췄어요. 그죠? ن ت ح ن ا من بروك